3절 공범 이렇게 나왔네요 자 우리 형법 총칙상 공범에는 어 30조 공동정범 31조 교사범 그리고 저기 아래 가려져 있는데 종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개 이 3개를 형법 형법 총칙상의 공범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볼게요 깨끗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어 공동정범 공동, 30조 공동정범은 뭐냐면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그니까, 러 혼자 할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2명 이상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그 다음에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셋이서 범죄를 공모했어요. 3명에서. 공모해갖고, 지금 얘네, A하고 B는 지금 가만히 있는데, C가 갑자기, 야, 너네들은 왜 이렇게 용기가 없냐? 우리가 강도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제대로 한번 해야지 하면서 먼저 나서갖고 길 가는 사람을 갖다가 주먹으로 패갖고 막 돈을 뜯는 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비록 이세명의 동시에 범행은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세 명이 범행을 공모했고 그중에 일부 한 사람이 범행의 실행에 착수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a하고 b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바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에요. 공동정범은 다시 한번 합체로 보시기 때문에, 일부 실행 전부 책임. 그, 그러니까 C라는 사람이 혼자 단독적으로, 어, 단독적으로 가서, 어, 범행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자, A, B, 그 시가 그렇다. 시. 세 명이 있을 때, 시가 혼자 가서 단독적으로, 어, 범죄의 실행에 착수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A하고 B도 역시 실행에 착수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을 갖다가 공동정범이라 그래요.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죠.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합체로 보시라는 거. 30조의 공동정범. 자그 다음에 이제 31조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31조는 교사범인데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뭐라고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입니다 다시 한번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입니다 자 그러면 어 31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기 교사범이라 나왔는데 단어의 정의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보니까 예전에 아시는 분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어 무슨 경찰도 계급도 높으신 분이고 이랬는데 물어봤어요 교사범에 대해서 교사에 대해서 설명 좀해 달라 했더니만 교사라는 말 단어 자체도 해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은 계급을 떠나서 어쨌든 경찰이나 법원이나 이런 관련 직종에 있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있어야 어 그래도 형법을 좀 공부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자 교사라는 것은 범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을 범죄의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을 갖다가 교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범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을 범죄의 마음을 들게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갖다가 교사범이라고 합니다. 어, 거기서 여기 보시면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교사라는 뜻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어,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싸가지갖고 건방진 놈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날 어, 어떤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야아무개야뭐뭐너 어? 얘기 좀 들어봐라. 지금 길동이라는 놈이 홍길동이라는 놈이 아주 싸가지가 없다. 저놈 어떻게 좀 손을 좀봐 줘야 되겠다. 네가 가서 어좀 어, 때리고 와라. 아니면 뭐 죽여 버리고 와라. 뭐 이렇게 범죄를 교사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안그 그래, 어, 교사 받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형님, 안 그래도 말이에요. 길동이 그놈 아주 건방진 새끼를 내가 언제 한번 죽여 버리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과연 이것이 어밤 교사로 볼수 있느냐? 교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범죄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었잖아 얘가 교사 받는 놈이 그죠 새로운 범죄의 마음이 생긴게 아니죠 단지 그 교사 한 놈은 뭐예요 교사 받은 놈에 대해서 범행의 결의를 좀 다지는 정도 밖에 안되겠죠 그래서 종범 정도 밖에 안되겠죠 그래서 꼭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교사범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바로 예 범죄의 마음이 없는 놈을 범죄의 마음이 들게 범죄의 마음이 생기게 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 머릿속에 딱좀 박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뭐 이따 또 뒤에 설명 드리겠지만 자 교사범도 그렇고 종범도 그렇고 바로 이중의 고의 이중의 고의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중의 고의 이중의 고의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범죄를 교사하는 놈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교사를 받은 놈이 범죄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중의 고의를 요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여기 이항을 볼게요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승낙했을 때입니다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자 교사자와 자그 다음 볼게요 예, 교사자와 피 색깔 바꾸고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준하여 처벌한다 예비 음모로 처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교사를 받은 자가 시, 실행을 승낙을 했어 승낙을 했어 에 알겠습니다 그놈 죽여버리고 올게요 이렇게 말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어요 자이 경우에는 예, 두, 교사 한놈 교사 한 놈과 교사 받은 놈둘다뭘 어쩐다 예비 음모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예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또 한번 볼게요. 이제 종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 빼먹었네요. 사망 빼먹었네요. 사망 설명 드려야죠. 교사를 받은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해서는 전환과 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교사 한 교사를 받은 놈이 교사를 받은 놈이 이제 야 이렇게 해라 했는데 안 한다는 거야. 범죄를 승낙하지 않았어요. 이 경우에도 그 교사 범죄를 꼬신 놈은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예비음으로. 예? 전황이라는거 전항의 전항과 같다라는 얘기는 예비 음으로 발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음 이런 뭐후배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저기 회장님 집에 오늘 밤에 들어가서 너 절도 좀해 갖고 뭐 훔쳐서 와라. 뭐 이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 형님 저는 이제 그런 거일손 씻었습니다 전 이제 더 이상 그런 나, 절, 범행 같은 네? 절도짓 안합니다 이렇게 딱 거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어떻게 돼요? 방금 그 교사 한 놈은 예비 분모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32번 이제 종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종범이라니까 되게 어려운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여긴 따르다 종자거든요 그죠? 따르다, 종자. 그니까, 따라 댕긴다, 이거야.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방조할 때이 조자는, 돌, 돕다, 조자예요. 돕다. 돕다. 어? 헬프. 그죠? 돕는 거예요. 예, 도,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방조의 행위에는, 무형이든 유형이든 물리적이든 재물적이든 뭐어찌게 됐든 상관없어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모두 다 방조의 형태 범행을 하는데 용이하게 용이하게 하는 것은 모두 방조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은행 수위인데 은행 경비인데 어, 도, 어, 도둑놈이 들었는데 딱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야 아제가 요즘 먹고 살기 힘든데 좀 내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방조한 경우죠 그죠? 그것도 역시 어떻게 돼요 그죠? 방조죠 그죠? 또 아니면은 애당초 이제 뭐 결심을 갖다가 어 강도할 결심을 갖고 있는 친구한테 어 이제 어 물어본 거예요 야너 요즘 어떻게 사니? 했더니 아 오늘 저녁때 어뭐 이렇게 해서 강도 짓을 할 거야 딱 얘기했는데 야 그럴라면은 어뭐 예를 들어서 뭐칼 같은 건너 샀니? 물어봤는데 아 이런 뭐 이런 거 샀어 하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 그런 칼로 범행을 저지르기 용이하지 않지? 하더니 큰 사심이 획칼를 갖다가 선물로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어쨌든 범죄를 용이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 직접 간접 유형 무형 모든 행위가 전부 다 뭐다 종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조도 좀 알아두십시오 근데 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그 종범 방조의 형태의 범죄는 반드시 형 어,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필요적으로 깎아주라 그랬어요. 예, 그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깎아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3조로 가볼게요. 이제 33조. 33조에 보니까, 어, 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이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도 30조부터 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 다만, 단서입니다.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거 별표 좀 하나 해 놓으시고요 어, 주관식 시험 그러니까 뭐어 뭐 법무사 시험이라든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33소 단, 단서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꽉 박아 넣으셔야 돼요 어, 누가 밤 잠자다가 깨워 갖고 야3 3조 뭐니? 딱 물어봐도 주주주주주 읊어야 되는 이런 실력이 돼야 돼요 이 조문이 머릿속에서 생각나지 않으면 주관식 시험 치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한 문제 틀리고 가는 거예요 거의 신고 주관식 시험의 단골이라고 볼수 있죠 33조는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단서 있죠? 이 단서가 단서 적용을 반드시 어, 물어보게 됩니다 그 주간식 시험에서는 그래서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 자 여기 동그라미 해볼게요 신분이 없는 사람은 어쩐다?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판례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은 그... 저기 뭐죠? 자기의 존속, 자기의 아버지죠. 존속, 아버지를 죽이는데 친구가 와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친구가 와서 범행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자기 본인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지금 존속 살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벌에 있어서 만큼은 어떻게 돼요?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자 신분이 없는 친구는 어떻게 되죠? 존속이란 신분이 없죠 친구는 그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일반 살인죄로 예, 처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분이 있는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만 어떻게 돼요? 전속 사례로 처벌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33조는 제가 어, 하늘이 두쪽 나도 주간식 시험 치러 가는 사람은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돼요. 안 외워지면 은 포스트잇에 써서 어, 그 침대 위에다 붙여 놓으세요.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머릿속에 달달달 암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제 34조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좀 내려가서 이제 34조. 34조는 간접정범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을 얘기하고 있는데 34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간접정범이 떠올라야 되죠. 어떤 분은 어 34조가 어떤 학자들도 그렇고 간접정범은 정범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 물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현재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34조에 나와 있는 간접정범은 제 3절 공범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의 형태로 보고 있다. 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34조의 간접정범은 뭐다? 제 3절 공범에서 논하고 있기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 보는 것이 낫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방조하여 자, 형, 뭐, 형 범죄의 형태는 뭐예요? 교사 방조예요. 범죄의 결과를 범,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자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잠깐만요 일단 처벌부터 공부합시다 간접정범의 처벌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예전에 어 제가 그 순경땐인가 어떤 시험을 봐나 바, 다 보러 갔었는데 간접정범의 처벌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간접정범의 처벌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보니까, 어, 동그래밍 1, 2, 3, 4예향을 보니까, 어, 1번 어쩌고, 2번 어쩌고, 3번 어쩌고, 4번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강, 교사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엄연히 엄격하게 얘기하면 틀린, 문제가 성립되지 않거나 틀린 거겠죠?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해 처벌하는 거하고 교사 또는 방조의, 방조로 처벌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간접정범은 어떻게 처벌한다?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또 여기 어, 또 어떤 분이 또 말씀 주, 주는데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이 경우에는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요세 개를 가지고 어그 이용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뭐 처벌 조건이라든지 친족 상도례를 이용하는 것은 간접정범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뭐. 어, 어떤 분이 그러는데 선생님. 그런데 그 여기 34조 간접정범에서요. 원숭이를 이용해서 원숭이나 강아지를 이용해 갖고 남의 물건을 훔쳐오게 하는 거 이것도 간접정범 아닙니까? 이런 사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공부를 조문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 지금 사람을 이용해야 되겠죠 원숭이나 짐승을 이용하는 것은 간접정범이 아니죠 그거는 수, 단지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죠 범행의 수단에 불과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34조 간접정범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을 이용해야지 됩니다 사람 그래서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 자라고 사람이라고 그죠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사람이란 말이야. 짐승을 이용하는 것은 간접정범이 아니에요. 되셨나요? 예. 자, 이항에 보시면, 어,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교사인 때에는 정범의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에게 얼마? 2분의 1까지 가중한답니다. 방조인 때에는 어쩐다?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이것도좀 기억하세요 요 문구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교사인 때는 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 정범의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거고요 방조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어 최근에 어떤 시험 문제를 보니까 주관식 시험이었어요 어디, 어디 모이고 산가 이렇게 봤는데, 이 간접정범 지금 여기 제가 설명한 자 교사인 때와 방조인 때의 구분에서 예, 주관식으로 적는 것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모르시면 예, 작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관식 준비하시는 분의 어, 꽃이라고 할수 있는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것은 바로 33조와 34조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물론 뭐그 저기 객관식 준비하시는 분도 알아두면 좋죠 그죠 하지만 주관식 공부하시는 분은 영화 필름처럼 여게딱 자리잡혀 있어야지 돼요 되셨나요? 예. 자, 그리고, 벌써 16분이네요. 시간 금방금방 가네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 누범 얘기 나와있죠? 누범. 자, 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몇 년? 3년 내에, 3년 내에, 자, 뭐, 금고 이상의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 숫자 등장하는 거 있죠 몇 년? 3년 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또그 범죄가 어떻게 돼야 된다? 금고 이상이어야 지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또몇 년? 3년 내에 다시 또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야 돼요 그것을 바로 뭐라 그런다? 누범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또이항해 보겠습니다. 어,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에 두 배까지 가중한됩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6조 여기까지 할게요. 36조. 어, 판결 선고 후에 누범 발각. 판결 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형그 어,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예 그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좀 시간이 없어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경합범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20년 개정 조문을 지금 어 녹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전에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거는 이미 예전에 녹음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 4, 5월달, 5월달에 5월달 지금 바로 출, 출력을 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가장 최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